Tell you, it's a l e a r n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요하세요 어제 전해드렸는데 모기에 이어서 27일에는 영수. 아직까지 오미크론 감염진는데 그래도 29일부터 남아공등 아프리카 에 대해서 여행 재산 명령을 내렸습니다. 오미크 공 여덟 개 나갔는데 경는열개 나가고 네덜란드에서는 출발한 네.